집에 소문이 딱 났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애다. 야친 <웃음> 인맥이랑 자기 항문! 학문. 응. 음... 문인데 항문! 네? 항문. <웃음> <웃음> 아난 이즈 청소기가 최근고 있어. 이번 대성은 누가 될것 같아요? <웃음> 그걸로 왜 가. 대가 카메라 생겼다고 방금까지 쇼베이커지소베이커이응고 <웃음> <쇼베이컨지 웃음> <쇼베이컨지 웃음> <쇼베이컨지 웃음> 있었는데 정치가 왜 되냐고요. <웃음> 쇼베이커 너무 잘해요. 쇼베이커 한번 만나 주십시오. 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컴퓨터 공학 거잖아요. 뭐. 아, 근데 <웃음> 아, 왜 자꾸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외교학을 배워요. 그래서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나 무슨 말이 딱알았어제구제구어봐 네. 네, 네. 네, 네. 진지한 숙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 얘가 리플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뭔지 알아? 뭔데? 썸마제기 연애특강이란는 편이 있어. 네, 네, 네. 그 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 저도 사실. 아 이거에 대해서 할얘이많은 어, 저 의자가 문제. 저는 사실 아, 썸마지 없어졌나 했어요. 어, 아, 니 <웃음> 네. 아, 사실, 사실 이게 근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 맞아요. 저한테는 맞아요. 이게 근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썸마지 근원이기 때문에 아, 왜요? 저희 연애특강중해요 그래.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네. 썸마지의 정치 특강으로. 가야죠 아, 정치 특강. 뭐냐면 대선과 관련 없이 이제 새학기 신입생들한테 정치란 무엇인가? 이거 아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새내기 때 어떻게 음. 행동하느냐에 을 따라서 음. 내 대학생을 최소 2년, 음흠. 최대 음흠. 10년까지 어떻게 아마 대학 행보가 결정됩니다. 정치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어, 엄청나게 거대한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뒷단, 저도 모르는데. 잠깐, 잠깐. 네. 나 지금 딱알았어얘 지금 대화 시작한면 5분이거든? 네. 근데 우리 생각에서 이 영상을 다 채울 자신이 없어. 아 그러면 뭐 패널 부를까요? 썸마제기라고 했어? 썸마제기인데 썸마제기인데 원래 아, 진짜. 그때도 썸마제기였어. 아 진짜. 근데 거기서 나한 거라고 욕먹는 거 밖에 없었어. 아, 진짜, 진짜 중요해. 이게 근본이거든요 마제기 썸마제기 다음에 꼭 해요? 아니 지금, 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썬마저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네들 네, 저기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다 대학생활 해봤고요. 그... 형, 대학생활 기억나요? <웃음> 안 날듯, 안 날듯. 당연히 날든. 나지. 나과대다고 초학도 있었어요 오, 오, 진짜? 오 진짜? 몇 학번이야? 08이다, 이 자식아. 우와, 너무 멀지. 뭐야, 너몇 학번이야? <웃음> 나? 응. 16. 너는? 14. 아, 그래 네. 꿇었어? 영동이는 <웃음> 영동이는네 저도 대학생 아주 재밌게 했죠 아... 아주 재밌게 유진이도? 네! 저도 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아주 재밌게 했어 오지게 재밌게 원래 아, 아, 나한테 빼는 진짜 빼는 게 재밌게 했어 뭘 빼? 나찔다고 할때 빼달래 <웃음> 아이고야 그, 네가 얘기하면은 내가 재미가 없잖아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해나 졸라 부담되네 아니야 난 지금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거 자체가 웃긴 거라 생각해 아 너는 우리 아눈 좋봐 눈 좋봐 그러니까 일단 일단 해봐. 일단, 어, 일단, 일단. 아, 이거 <웃음> 오래 걸리 <수영화야>. 일단 해봐요 <웃음> 와, 이걸 빼 <빼네>. 내요! <웃음> 아, 아, 너무 귀엽다. 아, 눈물 나네. 진짜야? 진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진짜아 진짜야? 게짜짜야야 진짜야? 진짜이 진짜야? 진짜야? 진짜 <웃음> 자, 자 이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정치입니다 <웃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학 그 생활 그걸 물어봤냐 대학생활때 정치에 안력끼고 조금 평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학생활 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새내기 시작하면 세터부터 합니다 세터 때 어느 자리에 앉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음,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은 안경 낀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딱 잘하게 생긴 사람들 사람들 대봐 앉아야 되고 대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은딱거어 꾸미고 오고 그 모지코트 입고 온 사람들 앉아야 돼요 아이것 또한 정치 아닌가요? 맞아요 저한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세터 때 처음엔 자리 잘 앉았는데 그 뒤에 신입 생활 연령때 자리 잘못 앉아서 정치 잘하는 여자와 엮였다가 탈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아, 뭐 칭찬하기 바쁘고 이러다가 슬슬 애들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간질이죠이간질 아 네. 아니 쟤 너무 제 너무 남자 있는 동아리에만 들어가려고 좀 노력한다? 이거 진짜 이렇게 점점 시작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애를 어쩔 수없 남자 밝히네 엥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처럼 되고 아,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뭐가요? 이민지는 <웃음> 남자 밝힌다. 여러분. 야난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준명 형님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이 하셨으면은, 선거관리본부위원회도 했, 했, 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진짜 정치의 끝이거든요. 어떠셨어요? 모르겠 기억이 잘안 나네. 안 아, 너어로 돼가지고 어. 별로 그런 걸못 <웃음> 느껴봤네. 진짜로? 평화로운 대학생활 하셨군요. 네. 오빠 사랑이 평화로운. 평화로운. 어, 아니면 형이 그냥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한걸 수도 있어. 을 수도 있어. 꽈랑 꽈 사이의 어. 트러블. 뭐 그런 거아 있었을 수도 있고. 정치질은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아, 진짜? 어. 음. 오, 주연이는? 주연이 대학생 많이 했잖아. 그 사이에 낀 적이 있어요. 오! 제가 학회장이었잖아요. 어. 이제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싫대요. 어, 어. 제가 여기 불려가서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불려가서 이 얘기를 듣고 듣고 듣고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웃음> 다 불러가지고 화해시킨 적이 있긴 한데 어.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냥 저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 하는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근데 다저 말하면서 생각나는데 저맨 처음에 새 학기 때한번좀 음. 정치를 당했던 것 같아요. 오. 그 과제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 있던 저 친구 한 명이 제가 이제 막 과제할 때 버스 탄다. 음. 얘 아무것도 안 한다. 음. 내가 다 했다 하는 식으로 MT가 가서 선배님들한테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아, 저희 학교는 이좀 동아리가 되게 중요한데 네. 동아리 들어갈 때좀 영향이 끼쳤었어.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쉬앤풀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나중에는 이제 아, 영둥이 그래도 열심히 사는 애구나 과제 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행히 탈출하게. 순영, 순영이는 신혁, 네. 고등학교 때 네. 그 이런 그런 편가르기 음, 정치 네.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유치하게 좀편가하기가 많아서 저는 응. 되게 즐겼던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그냥 막편 먹고 응. 막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음저 들었어요, 진혁에게. 이 고등학교 때그 정치질 속그 화제의 주인공이었다고. 아, 진짜? 아, 아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전학을 오게 됐는데 주변에 소문이 딱 났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애다. 미친 <웃음> 애다. 사실이 네. 터져버렸네. 네. 네 동생도 그렇게 알고 근데 저는.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맞았거든요, <웃음> 당황스럽진 않았는데, 어. 이제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좀 양아치 같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음. 막 툭툭 건들면서 야, 뭐 웃겨봐, 웃겨봐 한다든가, 뭐 음. 춤춰봐, 춤춰봐 한다든가 하면 실제 쳤어요. 맞다뜨렸구나! 죽데네 그런 식으로 저는 진짜 즐거웠으니까 즐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저를 인정해주더라고요.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좀 일부러 왕따 시키거나 좀 약간 하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사라졌어요. 오 네, 되게 이런 에코너지리얼. 형은 형은 이렇게 해서 망했던 친구를 받다 보는부는은 저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누구한테 전화하고 흔히 그 대학교 주변에서 자취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계속 누구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야,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 들 많이 하고 자기 편 만드는 애들 음. 분명 있고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예, 손절했습니다. 저도 다 똑같아요. 대학교 아, 가면, 더 음. 대학교 가면 느껴요, 진짜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고 완전 여우 같이 장치이 잘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 아, 음, 그런 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나 여우야. Fox.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총학생회를 3년 했어요총학생회 네. 선거도 두번을 했어요. 오! 그 선거 방리본부 위원회가 100명씩 있어요. 응. 0명이싸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모든 지인들을다끌어들여요 그래서 아. 저을 한국 하는 거죠. 아. 아. 저 후보 여자랑 막국명 사귀었다. 국 한국 한국 진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게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그런 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그런 게다 일어납니다. 음. 술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 다음날에 다 퍼져있고 아 너무 그래서 싫어 진짜. 점점 배척당하게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치지는사살아는 거면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 어떤 남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음. 칭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음. 상조가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안난잘 모르겠는데? 칭찬도 폄하도 하면 안 돼요. 음. 음. 왜냐하면 음. 내가 칭찬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 그럼 나도 싫어 그사람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나도 어, 나도 난 칭찬은 무조건 어 맞아 맞아 했는데 이게 정치 처벌이에요. 아 정치 처보 <웃음> 아, <정치> <웃음> 그러면 이제 마태 형의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정치제를 좀 벗어나는 거를 해결책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아까 영소랑 똑같이 내가 진짜 열심히 살면 되거나 그 정치질에 맞다뜨려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딪혀라. 맞다뜨려야 한다에 동의합니다. 아싸가 될지언정부딪혀라근 어. 어. 결국은 그 여론이 저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 아, 왜냐면 그렇게 정치질하는 애들은 언젠가는 걸리거든. 완전 천재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걸려요죠생합니다 음, 네. 음...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분 학문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다 사회생활에 들어가기 응. 전에 응. 배워서 응. 나가야 돼요. 음. 그래서 그거를 즐기세요. 오. 그럼 결국에 진혁이가 한게 맞네요 고등학교 때 음, 즐겼잖아요. 음, 결국 즐긴 자가 생리한 게 음, 맞긴 해요. 음, 이게 정치질이 뭔가 음. 처음에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게 사실이 밝혀지긴 하더라고. 음. 아니, 맞아 맞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밝혀지는 시기가 한 2년 뒤였어. 맞아, 나도 한 2년 뒤에 알게 된 건데. 그러면 학생 시 아니 대학생 시절 다못 즐기고. 맞아. 나중에 그냥 여 미담만 되는 그런 느낌. 네. 아. 그래서 그냥 집거 잘하면 돼요. 집거 잘하자. 네? 학교 때 중요한 거, 그냥 인맥이랑 자기 학문. 음. 음, 학문이? 네? 학문, 학문. <웃음> 야너 카메라. 우리가 무리도 거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자기 거잘 지키자. 맞아. 성운을 지키자. 정치. 정치제 다른.. 세 항운 지켜야죠. 세이브 에즈요? 좋네요. 세이브 에즈 세이브. 새내기 때더 재밌게 지내고 싶으면 웬만한 과 행사 다 참여하면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네. 사회생활이죠, 이것 또한. 맞 저는 실제로 행사 참여하는 걸 즐겨가지고 음. 그또 행사 참여하면 또 회식 있잖아요 음, 음, 음. 회식해서 또, 또 이제 선배님들이랑 술 먹으면서 아, 또 그때도 어 네, 선배님들이 술 같이 먹으면 또아 영둥이 재밌네 하면서 그냥 또 같이 불러주시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맨날 술 먹고 <웃음>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돌 수밖에 없을 거요 아, 나도 이런 노력은 영둥이 했어요 영둥이 괜찮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서 나중에 이제 누가 제 욕을 해도 아니야 영둥이 괜찮던데? 아, 영둥이 아, 안 아, 그래 이렇게 맞아. 내 뒤에서 실드쳐주는 멋있는 분들이 계셨어 요 음. 그런 것만 안 하면, 안 하면 돼요. 좀더나좀이 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해서 막 오버해가지고 자기기만 막 하면서 오버 억텐 하는 음, 거 말고 음, 그냥 음. 사람들 얘기도 들으면서 적당히 같이 음. 즐기는 그 정도가 인싸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눈치가 있어요. 응. 눈치 없으면 진짜 망한다 생각해. 난 진짜 팁이 있어. 결국 남는 건그 학생들이 많잖아요. 될성 싶은 그래. 떡잎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세요. 어, 어. 너무 어려워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 근데 어느 정도 보여요? 보여요. 사람 관찰하다보면 어, 어, 진짜 잘될것 같다. 진짜 안보이던는거울나 거울 보면 있 거울 보면 아... 있잖아. 거울 속에. 있치 미? <웃음> 그래, 그래 그래야 나중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돼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갑자기 저 저번 달에 연락이 왔는데 음. 자기가 데이즈도 들어갔다고 어. 도와주겠다고 어.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음. 좀 오래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고. 음. 아니면 오히려 본인이 떡잎이 떡잎이 돼서 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렇죠. 매력을 아. 가진 사람이 되라. 그것도 좋죠. 그것도 음. 좋죠. 새 음. 학기 친구들이 그런 거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리플 멤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자기 거 하자라고.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맞아. 그럼 또 이성적인 문제만. 잘안엮끼면 정치지 당할 일도 별로 없어 아, 아, 아, 아. 여자, 여자들 사이에서는. 자, 그럼 이제 준홍공주님 아자 멘트로 맨을 치겠습니다. 맞 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저도 욕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일련들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건 있는데 어.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 네. 생각이 안나거 네. 눈치는 줬을 수도 있어. 음... 근데 그 당시 눈치가 없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저는 제거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어요. 음, 지금 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대가 됐었고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셨을 때 분명히 방법은 보여요 무리도 분명히 보이고 거기에 섞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중간쯤 되는 친구들이죠 공부 열심히 하루간 학구파들이랑좀 어울릴 것인가 저는 학구파들이랑 어울리면서 술은 좀 잘나가는 쪽이랑 먹었었거든요 나름대로 머리를 그 당시에 불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지혜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가슴에 새기고 대학생활 하시면 되지않을까아 와아! 새말 <웃음> <웃음> <웃음> 그 없다면서 아니면 명언을 한다 영혼 한 3개 남기고 가버리시네요. 그러니까 선배님 만족해요? 저, 저 지금 영상에서 넘어지는 거 말고 아니 <웃음> <웃음> <웃음> 그게 다 했어요. <했으면> 한자만 <웃음> <그게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또 너가 넘어지면서 끝내자. <웃음> <웃음> 와아! <웃음> <와, 너, 웃음> 좀 드시죠. 야 여기서 네. 어떻게 웃기게... 아물좀 드시죠. 아물좀드세야물좀 드시죠. 근데 <laughs>